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손날 속도 홍익이와 김진영, 차우름, 왕김성, 앞축, 우천지식, 박경환, 지일완 이문석, 우천지식, 박재훈무리네이 정도, 두번지 이성각 선수로 대기해 주신다랍니다. 남자, 주축, 신랑이 나면 헤어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오름, 정준호, 왕성, 김선우 <목소리> 씨, 왁경왕, 김현, 어물림, 노영현, 김식숙 선수 내게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해. 스텝 여기 좀 쓸어주세요. 어 이어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천지신 박경원 초지일 이문석 무천지신 박재우 무리매 이종근 후문지회 이성갑 선수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추 무리매 박성훈 무리매 오민석 무천지신 박경환 레인보진 이승만 무천지신 박 우리네 조각, 우천지시김천환 선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여자분 <여전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n d 이어서 폐업 앞쪽을 지시 각 혼자 빼지! 빼! 혼자 빼지! 혼자 빼 고맙 <목소리도> 박경. 최영희 의열회 정경호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웃음> 남자. <웃음> s a l <웃음> 이어서 주먹 위력 주먹 위력 선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급 최영희 정병호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위급 김병수 김호진 유기현청부회 김동두 홍익기와 김현성 초지일관 이문섭 선수 주먹 표위급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급금강장 주, 부인의 강원시, 부천지, 심 박경환, 금강부장최군근 삼위 지우의 백일제 고수의 강영석, 후문지의 최진석, 부천지, 심 박경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니다 para... 화이팅!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어서 속, 속도, 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리해 주시고 주먹, 위력위력 이력, 쪽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 쪽 박수. 안녕하경 네. 取 최진성 선생님 준비해 주시 합니다. 고수의 강영서 통일제 최지석 한번 어세요 최진성 네. 이어서 신입급 품문지회 김성찬 무회 이정희 태극시범단 한상철 품문지회 정종훈 선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30초 시간만 에탁드릴까요 Субтитры 이어서 손날 의협 충익급삼익지우의명노구 레인보즈 배두솔, 무리네 이종근, 삼익지우의 최재우, 김재우, 작전 지상작전사령부 정헌주, 삼익지우의 서민혁, 후문지의 최치우. 치 <웃음> 김치우, 일격해, 노경민, 푸문지에, 아니란, 위열래 정경호, 푸문지에, 나이든수 음. 최귀병 선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병. 이번도 11장 났습니다. 1장장 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い 있는 Thank okay. you. p o r 그리스 만든다. 그만 Okay. Okay. Okay. Okay. Okay. 자, 모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